이거 봐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이걸 왜 넣을 놓고요? 그러니까 얼었을 때 이걸 혹시나 냉동 보관하거나 했을 때뭐 그런 얘기겠죠. 이걸 누가 냉동 보관하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대루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좀 재밌는 거 해보고 싶어서 사실로 나이 스물살 먹고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사왔어요. 얼초! 얼초 자체는 나올 때도 있었거든? 근데 보석 만들기래요 차라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얼초 보석 만들기 놀이&창의력 내가 창의력이 성장할 라인 는 아니긴 한데 놀이는 또할수 있는 나이긴 하지 트레이, 반지 두 개야 두 개나 들어있대 근데 색상이 랜덤이야 제가 이거 만들어서 하나 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얼초는 해봤어 나 얼초 해봤다고 자, 까볼까? 뜯어! 어? 이거 색깔이 왜 이러냐? <웃음> 슈렉색이 들어있네? 이거 지금 카메라에 오 반지 색깔은 마음에 들어. 둘다 내가 껴야지 그냥. 제가 이거 만들어서 하나 드릴게요. 이게 설명서 한번 보자. 어? 녹이라고 해, 다탐아한번 해? 프로필 는대요 엄청 녹아있는데요. 이거 봐요.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요. 이걸 왜 녹여요? 그러니까 얼었을 때 이걸 혹시나 냉동 보관하거나 했을 때뭐 그런 얘기겠죠. 이걸 누가 냉동 보관하죠? A few minutes later. 아 여기서 나왔다 여기. <웃음> 갑자기 티코무니를 왜 떴다 얘. 이거 어떻게? 뒤에서 나와요. <웃음> 점점 더 나오고 있어. 아, 야아 봤다. <웃음> <맛있다>. 에휴 핑크, 핑크, 핑크를 베이스로 섞자고? 싫어. <웃음> 알겠어. 섞어봅시다. 아니 근데 초콜릿 양에 턱도 없는데? 물로 이렇게 적었나? 자, 이뭐 이쯤 뿌려주고. 슈렉 친구. 이렇게 좀 해가지고 찹, 찹해서 아까 흘러나온 거. 넣어주고 아 이거 안 나와 아! 이렇게 된거오 좋아 좋아 이거야 이게 바로 어른의 얼어붙은 어로, 조그만들기지 예뻐요 맘에 들어 자 다음 친구 그 위로 나오지 마세요 제대로 된 구멍으로 나오세요 아래가 제대로 된 구멍이니까 그 위로 나오지 마시고요 아래로 쭉쭉 와 그렇지 이거 일부러 이렇게 하라고 일부러 불량으로 해줬나 보다 핑크 난 핑크가 좋아 얘도 이걸, 이걸 터트려야 되나 no. 얘도 안 터져 개같은 다 하려면 안 돼요 또아 얘는 진짜 안 나와 <웃음> 이게 뭐 중력을 거스르고 있어 근데 이게 녹인다고 다 녹았는데? 녹이면 또 물처럼 응. 아, 어, 또. 어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와 헬스에서 이런 데 쓰네 바나나 바나나 색 no. 아이씨 여기였지 <웃음> 맞아 뒤였지 자 어떤 색 하실래요? 이거요? 이거 제가 할게요 그러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1발 <웃음> 아이씨, 이거, 이거, 이거 하세요. 아, 너무 예쁘다. 응, 너무 예뻐. 야, 끊어가자. 얼려야 된다. <웃음> 얼리고 올게요. 아주 그냥. 자, 다 얼었어요. 다 얼었는데. 비주얼이 처참한데? 얼고 나니까 더 처참하네. 일단, 대망의 보석 반지 이전에. 그 친구들 좀 해보... 얘 먹어봐야지 어 맛있어요 뭐 초콜릿이니까 보석은 좀 제대로 꺼내볼게요 반지는 드세요 맛은 있어요 뭐 초콜릿이에요 그냥 파란색 뭐 맛이에요? 파란색 약간 소다 맛 나요 <웃음> 왜 이런 시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요 보석 친구들은 약 야, 오! 오요 뒤틀린 황천의 보석 반지. 야, 이거 보세요. 진짜 웃겨. 나스물 살이야. <웃음> 이거 맞아? 오, 근데 얘는 좀잘 됐다. 이렇게 좀 이렇게 잘 퍼지게 됐어. 근데 얘는 좀 이게 뭐가 대답한 느낌이냐? 이게 초록색이 이렇게 섞이니까. 좀 별로다. 차라리 이렇게 아래 이렇게 싹깔리니까좀 예쁘긴데 이런 건 근데 옛날에는 사탕이었는데 그죠? 이렇게 사탕에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먹르 손맛을 내리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보통 이제 왼손에 착용을 하죠, 장비를. 그 다음에 이렇게 고심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필기하면서 이렇게 팔개고 <웃음>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제는 이게 초콜릿으로도 나왔네요. 그뭐 편집하시니까 뭔가 심기가 불편하신가 봐요, 망고님이. 이거 하나 가지세요. 손 내밀어보세요. 차라. 나도 새끼손가락 껴야지. 오늘 한번 놀아주게 야 되겠다. 차라, 차라. <웃음> 이게 3,000원이라고? 진짜 애들 속에서 돈 벌기 싫어~ 쉽... 한 먹어봅시다 라고 맛은 있어 초콜릿이니까 그냥 좀그저렴이 초콜릿 맞나 어릴 때 추억이 3,000원에 팔린 느낌이야 <웃음> 싸다 추억! 타이어보다 싸다 <웃음> 총평을 하자면 추억은 추억으로 있을 때 아름다운 것 같아. 그냥 어이구 이분들 자기도 추억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지금 뛰어오셨네. 뭔가 못 맞다 한거 봐. <웃음> 저희 집 고양이가 이거 싫대요. <웃음> 이런 데쓸돈 있으면 줄 하나 하달라는 얘기 같은데. 얼른 촬영 끝나고 줄 하나 받치도록 하죠. 자손 내미. 뭐야? 손 내미세요. 빨리 손 내밀어 보세요. 카메라 앵글에 나오게 해. 어디 갔어? 어디 갔냐고? 우리 우정의 증표 어디 갔어? 이러면 이제 너절그당하고 싶니? 너, 끊어 끊어 끊어. 너 조심해라. 얼른 촬영 끝내 촬영 끝내 나가리 해. 끝내고 얘기해. 얼초 보석 만들기 해봤는데요. 정신연령이 7살 이상이라면 시도하지 마십시오. 그게 신상이 좋습니다. 저는 한 8살 쯤 되는 것 같아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봐요 다 얼었을 텐데 촬영하러 가죠